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석장짜리는 했다. 그죠. 4종 석장을초이서 하는 거다. 그죠. 자 2단계에는 2는 우리는 어떻게 넉장짜리를 하는 거죠. 그죠. 넉장 넉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옥항상제, 넉장. 자, 옥항상제는 카드명이 뭘까요? 천진. 천진이 아니고, 기인. 옥강상제 카드 이름이 기인이다. 아, 기인 카드예요. 어, 이것이 기인 카드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예. 카드 안에 딱 기인이라고 딱 찍혀있어요. 그러면 기인이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 응? 아니지. 그건 안 해. 업장그될때 나쁠 때 하는 거고. 이게 기인은, 기인은 기인이 답게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그 카드 속에, 안 빨리 찾아봐요. 카드 속에 뭘 들고 있는지, 옥황상제가 들고 있는 게 있잖아. 들고 있는지 여의주를 들고 있는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그사가 있... 있... 자, 예. 천명대왕의 약병, <웃음> 그 다음에 천인대왕의 또천인대왕에 책. 천복대학에는 돈, 천덕대학에는 접시, 그제, 그제? 이거 음식을 듣고. 이건 처음부터 좋은, 기인이니까, 내 인생 처음부터 좋은 거잖아. 내 영혼에, 내 영혼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 기인을 만났을 때 나에게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바로 기인이라는 거다. 나머지는 기인 아닌 거야, 아니? 음식, 풍부한 음식 음식 음식이다. 반.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아니? 자, 천명은, 우리가 천명대왕에서 있을 때, 뭐랬어요? 아픈 것을 고쳐주고, 어? 건강하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중 그에, 자, 천인대왕은 어떻게?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을 내리는 거야 자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묵고 살기 급급해 갖고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벌고자 하는 거야 돈을 내리는 거야 자 그런데 접시는 어떻게 많은 음식을 주는 거야 그럼 이것을 넣으데 배고픈 삶인데 나눠줘야 되겠다 들고 있으면 오면 힘들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나는 명제가 이 이론은 <웃음> 세상에 어떤 이런 보들내 명제가 돈 벌고 싶은데 이거 얻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식당을 어 그럼 어떻게 되겠나? <웃음> 나는 돈 벌고 싶다고 상담하러 왔어. 네, 근데 지금 상담하러 왔자 뭐 꼽고 싶나? 일을 뽑았다. <웃음> 자, 일을 뽑았다. 그지? 일을 뽑았을 때는 어떻게? 해? 나는 돈 돈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돈을 벌라면 어떻게? 공부나 열심히 좀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그다음에 우리는 일을 봐. 아 우리 우리 대문장님 한번 <웃음> 자꾸한 사람이 자꾸 하지 마. 아까에 맨 봐. 이내주 걸려 봐. 한 개만 걸려 봐. 삼 번. 삼박 이건 오픈할 때였지. 되게 오픈 지금 오늘 하는 건처음부 오픈 카드다 이? 켜놓고 하는 거야, 보고. 그래서 한번 돈, 돈 뽑았다. 나는 사업체가 생기갖고 돈 뽑았다. 그치? 그런데 이게 돈이 비있다. 그러면 왠지 돈이 오겠나? 아, 오겠지. 왜냐면 이건 다돈 도와주는 거니까. 도와준다, 이게 하는 게. 돈을 벌게, 응? 버려주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 노력을 해라는 거다. 돈벌라는돈벌 노력을, 노력을 해라는 거다.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돈을 벌고자 했으니까 돈은 찍을 었 돈을 찍는데 돈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건 노력이다. 노력. 돈이 아니라고. 돈이 벌수 있는 노력을 그렇게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일을 해라는 거다. 나는 돈을 벌고 싶으면 돈벌이 하는 일을 해라는 거다. 그니 나는 돈이 벌게 재물운이 있겠습니까? 무는데 책을 좀공무는 열심히 좀 해라. 그치 명제에 따라서 바뀐 게다잉. 우리, 우리, 우리 원장님, 아까 명제가 뭐였노? 사무실. 사무실 잘 되겠나? 한개 찍어보이소. 아니, 저, 저 원장님. 우리 박 원장님, 서울 원장님. 네, 뭘 요, 요, 네개 중에 1, 2, 3, 4개 찍어보자.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오픈을 했으니까 쩐이 아닙니까? 쩐. 니이 야, 야진저 있다. 아까 지금 어떻게 해? 아까는 3364이고. 아까징에 3313이다. 그렇명제가 뭘까? 사무실. 어, 사무 놓고 명제다. 그렇 남의 도움을, 기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했다. 돈벌이를 열심히 해야 했다. 그렇 돈벌이 하는 기인을, 기인이 어떻게 해? 만나야 내가 돈벌이게. 내가 돈벌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제? 내가 돈벌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돈 벌기는 꽝이다. <웃음> 너무 벌어줘야 된다는 거다. 어, 그래서 기인을 만나갖고 내가 기인이 도움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기인을 통해서. 그럼 내가 하려고 내가 직접 돈 벌려면 안돼 이제 아까 지금 업적 공정을 가지고 내가 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해갖고 어떻게 공부로 가르치 가지고 돈을 버는 노력을 해라고 돼 있지만 나는 기인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돈벌이는 기인을 통해서 내가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돈 받는 사람들 귀인이 지금 악인이라든 아니, 여기서 내가 기인 공대기를 해놓기 때문에. 네. 기인이 내는데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돈을 <웃음>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한다 이런 그렇지. 이거 기인을 통해서, 네. 기인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버는 거예 나는 아까 공부 잘 되겠나 이제 아까 뭐 했나. 아니지. 네. 풀러봐, 몇 번. 아 이거만 벌라 1 2 3 4 중에서 한 개만 골라 봐 사갈려. 돈이 좋냐 돈 타령 잡고 하지 말데 <웃음> 제일 안 고르면서 <웃음> 아 그런 생각을 하지마 벌써 골랐으니까조소 없다 아까 지게 나는 어떻게 공부 잘 되겠나 아까 지게뭐슨은업주공대이사 공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누가 개방을 나? 아가기 신들이, 잡기들이 개방을 온다기 살, 들기 신, 묵기 신, 이것들이. 그래서 묵기 신, 묵기 신 따다기지 말았잖아. 잡귀신 아,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한 개도 벗어날 수가 없다. 난좀 봐봐. 똑같아. 지금은 초기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 할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말 하면 이 말이고 저말 하면 저 말이고 이게 아니다는 거든지 금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도 될수 있고 저 말도 될수 있고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명제를딱 놓고 탁탁탁 가게 되면 이 아까 사람이 아까 2132 이었어요 뭐2132예 지금 3 어, 2132예3 자, 이열삼이, 나는 어떻게,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제? 이거내 운명이라 잖아내 타고난 운명이면 어떻게, 이 돈벌이를 하면 노력을 해야 돼. 무엇으로? 업자 공도, 어? 공도, 실력으로. 그럼 실력이 없는데 이것이 해방을 놓는다 했잖아. 그제? 그럼 해방을 넘으면 그, 기 아니, 이게 아니고 이기지. 상기신 들기신, 물기신, 이거 잡히당기면 되겠나? 안 되겠지? 아그쎄요 나는 어떻게 실력으로 어떻게 돈 뿌리에? 그럼 내가 직접 공부해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돈 뿌리는 거야. 나는 그것이 내 운명이래 했잖아. 어 지금 운명이래. 그렇게 산 기신들 기신 되지 말라는 거다. 그래 지 <웃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자 접시는 1, 어떻게? 1번을 뽑았을 때 아, 그렇게 일본 그아을안뽑았으 그러니까 치면 간혹가다 뽑을 수 아, 있지, 있지, 있지. 그럼 2, 3, 1, 음? 2, 3, 2 1. 응? 2, 1, 3, 2 1. 그아 나눠. 그러니까, 자명하자자 천명 대항은 우리 여기서 어디게? 어, 사람.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어, 병도 들죠. 이 이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내게 기운을 주는 거야. 기인이니가 나는 어떻게? 이것이 똑 병이라 해가지고 어? 어? 약병을 들대가지고그 말따라 진짜 어서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도와주라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는 힘들고 거 정신병도 심리적인 병도 이런 것이 병이라는 거다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람인데 도와주라는 거다 그러죠. 그죠. 여기 약 보면 내가 이제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야. 우리는 의사들이 하는 병 치료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다. 약이란 약이지만, 그게 힘든 사람인데, 올바른 가르치 주고, 힘든 사람인데, 올바른 길을 지도해주고, 힘든 사람인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는 할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다. 이게 이것을 쫓아가라는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이 사업장이 잘 되겠습니까? 이걸 탁 찍었다. 그치 그러면 상담을 누구 하고 해야 되겠나? 이런 사람들만 하고 해야 되는 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그 사람인데 돈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낸데 어떻게? 기인이라는 거다. 두 번째는 책이라는 거다. 그죠?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공부의식이. 아, 내공부인식 네, 실력을 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명예를, 명예를 얻으러 하는 거다. 그치? 나, 내가 명예를, 교수가 될려고 하면 명예를 딱거으면 되잖아. 그제 그거는 실력으로 하는. 공부해갖고 실력으로 승부해라는 거다. 이거 찍은 사람이 누가? 아까 누가 찍었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거 아까 돈벌고하면 어떻게? 이거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 차 부자들 못 되는 거야. 알았지? 자그 다음에 돈은 돈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노력, 돈을 벌기 위한 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의 팔관문에서 보면 돈을 직접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오는 그지 명예를 이루어야만 이 돈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직접 쫓아가서 돈벌이로 쫓아 나가야만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나는 이런 구조에서 돈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요거는 일이다, 일. 노력도 있지만 일. 자, 이 접시는, 여러분들 접시에 옥황상제가 많은 음식을 이만큼 줬어. 그러면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 이만에 들고 매일 있을 거야? 그럼 다쓱 하면 또 어떻게 해? 돈 들어가갖고 또 쓰레기통에 갖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베푸는 거야, 베푸는 거. 남들 나눠주는 거야, 이 접시는. 선덕을 찍었을 때는 어떻게? 이거 나누는 거야. 자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업장풀이 할 때는 업장풀이 할 때는 사대왕은 어떻게 처음 나쁜 거잖아. 족쇄잖아, 족쇄. 족새. 어, 개목걸이, 족쇄다 말이야. 족쇄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기인이란 말이 야 기인. 나를 돕는 거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이 이 족쇄에 안 걸리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한마디 좀 예. 물어보겠다는거에요. 오늘 갈등을 느낀게 뭐냐면 음. 아까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음. 길 앞다 석게 타는데 뒷잔석을로 탔는데 음. 내 앞에 빵먹다리 같은 게 있는거에요. 음. 그 손님이 그걸 안 나눠 보관그래요 뭐 그래. 갈등을 했어요. 이걸 음. 내가 가져 내려야 하느냐 음. 그래, 가, 내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다, <웃음> 다 어떻게 빵먹다리 <빵목을> 낸거냐 <웃음> 고민이 여러 가지가 습니다 음. 근데 이걸 가져가게 되면 이, 이 빵주인이 나를 우도급의 꿈자리에서 사먹을 그렇지. 음. 아, 어, 그거 잘했어요. 어, 잘했지. 음. 그거 나중에 밤에서 찾아온다, 이 말이야. 그거 물 사람이 있는데, 그거 물 사람이 없으니까, 이 귀신들은 어떻게 어. 어. 밤에 와갖고 내방주라내방주래서잠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왜날을 타는데 오늘 왜뒷자세을 타고 싶었을까? 뒷타는딱 이걸 고라는이날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아그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웃음> 여기서 따로온 거야 따라 왔어 <웃음> 네. 같이 오는 거야 <웃음> 갖고 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내장 네 카드는 우리는 기인을 카드, 기인 카드. ,이. 내 영혼과 인연이 되는 기인이 누구냐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어, 있지. 우리는 이거 배우는 사람이 있다 해야 되잖아요. 있다. 자, 이것이 오늘 옥황상제다. 자, 옥황상제는 들고 있는 그릇이 있다. 들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들고 있는 것은 기인이 옥황상제가 나눠줄 수 있는 거내 인데 줄수 있는 거야. 줄수 있는 건데, 옥황상제 그내 카드 설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옥황상제가 이렇게 점단한 자리에서 이렇게 점단하게 해갖고 줄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옥황상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아직 그것까지 못감 하고, 응. 앉아 있는 의자가 부러지부거되면 어떻게 되겠노내 인데 못 주겠지. 이것이 바로 나에게 영혼을 치고 있는 업장. 업장이 아니고 어, 그 뭐라노 이거 어, 파액이라는 거다 파액 나를 망가뜨리는 요인들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옥강 선생이 어디 앉아 있는 거? 거북이 그렇지? 그 아니지 그 종류별로 다르잖아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설명할 지금 하면 아 근데 그래, 그거는 다음에 설명할게 그게 거북이, 천, 천명, 명대왕이 어떻게? 거북이, 거북이 위에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 앉아있다는, 그죠? 그러면 거북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것이 천명대왕이 줄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 거북이가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게 되면, 대레 내, 데파 얘기를 했지. 파 얘기 없기 내 몸을 치보는 거야. 내 몸을 친다내 영혼을, 어? 망가뜨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상담하다딱 딱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귀신이 붙어 가고 좀 이상한 사람들 나중 뽑게 되면 이거 아주 많이 뽑게 된다 봐봐 그짓말인가그 사람은 무엇이 문제라 아이지. 거북이가 문제랬잖아 깔고 앉아 있는 이옥강상제가 앉아 있는 이 기본이 문제라는 거다 알았지 그사람은 벌써 영혼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다. 그것이 파액이다, 파액. 알겠지? 그 그림 속에 처음 들어있는 거야, 아니? 그 그림에 거북이가 이렇게. 아, 거북이. 건강하지 거북이. 않은 거북이가 있다. 아 그렇지. 아니, 건강한지, 그러네. 거북이는 거북인데 음.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것을 딱 뽑는 순간에 보게 되면, 이 거북이가, 시원찮아. 어, 시원찮은 거북이 앉아있는 오강상제야. 어, 그렇게. 거북이는 똑같은 거북이인데 네. 이 사람이 뽑은 어, 그 거북이가 이 삐리삐리한 거북이야 음. 그래서 거북이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노 거북이는 무엇을 힘해 네. 오랫동안 살잖아 오랫동안 살자 네.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벌써 몸을 치고 정신을 친다는 거다 네. 알겠지 이것을 주는게 아니고 약병을 주는게 아니고 이때는 어떻게 거북이가 시원찮으면 거북이가 약병을 못지고가지고 엉터리 약병을 들고 와갖고 독약을 주는 거야, 독약을. 음, <웃음> 그러면 그 사람인데는 어떻게? 해? 지금 그냥 있어갖고 안 되겠다. 병원에 가보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든지. 니금 지금 주는 상태를 보면 그냥 그것 뻔해 한다, 나중에. 카드만 돌리면 다 알게 돼 있어. <웃음> 이런 것을 안변단 말이가. 시는하지 말고. <웃음> 자, <웃음> 자, 이것이 천명태왕이,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옥강상제가 앉아있는 이것이 뿌리가 있어, 뿌리가. 예? 뿌리가 있대. 그런데 옥강상제가 앉아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좀, 좀, 잼배나, 잼 많은 놈들이 하는 것이 있을 거야. 예? 그것이, 어디만면 이것이, 이것이 액기다, 액기다. 우리가 액기다. 이 사람을 해구치게 하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떡이 신술를할 때, 떡이 신술할 때, 떡떡이 어, 말고, 그 있잖아, 애기 조그만한 게 있다. 액돌이. 액돌이 아나? 액돌이. 엎돌이. 엎돌이 말고, 엎돌이 말고, 엎덩이 액돌이 말고, 어. 어. 어. 그 액돌이. 그게 응. 액돌이. 액돌이. 바로 액돌이다. 예? 그기 액돌이다잉? 액돌이, 액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큰 거에, 큰 거에 앉아있는데, 거기 에 밖에 보면,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그 액돌이가 하나 있어. 음, 항상 있어요그 카드 넘으면 상세하게 다시 또설명해줄게 자, 이것이 천명대왕이다인 그제?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것을 전부다 파괴시키는 거야.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밑에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 명예가 바로 실추되는 거야. 명예 바로 실추된 사람들 있지? 어, 구슬수, 구슬수 같은 거, 이런 게 갖고, 어, 그거 해가지고, 졸지에 뭐 밑에 걸리갖고 교도소 가보고, 갖고 뭐 해갖고 교도소 뭐 가고, 뭐킹 해갖고 교도소 가고, 뭐, 이것이 바로, 뭐, 내, 어제 아래는 어떻게 해? 뭐, 밤음 차기 대통령이라서 인사 타고 어디게, 어디가 있어? 번호판 달고 번호판 달 그치? 학교. <웃음> 학교도 큰게 되인는데자 요거 하게 되면 여기는난돈 벌고 싶지? 돈돈못 버는, 버는 이유가 있는 기라 이것을 그, 돈 벌이 그 밑에 뭐가 들어있나? 코끼들어 리 있지? 어떻게 코끼리가 엄연한 파트? 아 코끼리 코끼리가 얼마나 열심히 풀을 갖고이 줄라고 한 콜무 갖고 줄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 밑에가 쉬운 차니까 어떻게 코끼리가 어디 가겠노? 저 이거 어 똥통 그 가뭄에 어떻게 어? 초원에 그물 가운데 그지 물도 없는데 어? 불티일 뿌 빠지푸는 거야? 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노? 쫄딱 망하는 거야. 돈다털리푸는 거야. 돈 사기 다다 갚는 거야. 사업이 망치 푸는 거야. 장세가 안 되는 거야. 엎어야 돼. 알겠지 여기 카드에 토끼가 어슬프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네. 어슬프게 아니고 확실하게 어, 있지. 확실한 게 <웃음> 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천덕태용은 이 접시가 이 생각을 해봐 접시에 온갖 음식이 이렇게 큰 접시 있는데 그거 자기가 먹을 거야? 먹는 거야 제사상 이게 체리놓으면 많이 체린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먹는 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먹는 게 아이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이 이 그 귀신들 인연법에 의해서 빚을 못 갚은 사람인데 전부 다갚으라고이망 상을 챙는 제사상도 많은 사람들이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 나나 뭐라 했잖아 이날 행사하고 나면 저쪽 할아버지인데도 묻고 이쪽 할아버지도 묻고 이쪽에도 묻고 같이 묻는 거야 그래서 빚을 갚는 거야 그럼 이큰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에 이만큼 있는데 내가 울고 지고 가면 어디 가겠노? 몇 발짝 가겠노? <웃음> 그래서 멸만큼만 네내 물만큼만 들고 가면 돼. 근데 이만원 잡지도 필요 없어. 다 퍼주고 요거만큼만 들고 가면 돼.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카드 옥황상제에 들어 있는 카드. 그거는 항상 응? 옥황상제가 누굴 깔고 문태고 있다고 심센 어 튼튼한 심센 사람 의자에 앉아 있어야. 이와건 샌드도 뭔가 미천이 있을 거잖아. 비리비리한 뒤에 비리비리. 비리 그래서 여러분들 가도 종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 아니 그가드 안에 다들어있어아한 어, 장씩 다들있는거 아닌가? 아한장 안에 그림으로 다푸게돼 있지. 그그 아그런나아그런나큰 아, 거다 그장 작은 거다 그그림으로다돼 <웃음> 아, 있어. 우리 우리 <웃음> 아, 어. 아 어, 아까 씨가 그 인간 카드에서 하이 딱 되면 어떻게 어, 튼튼한 코끼리가 <웃음> 있는 거야. 그 코끼리 중에서도 어떻게 아프리카 코끼리도 있고, 우리나라 조그만 코끼리도 있어요. 그럼 조그만 코끼리는 어떻게 미칠이요. 오만밖에 안 느끼고, 저 아프리카 큰 코끼리는 미칠 리 응원이 됐거든요. 없어그 아프리카 가다가 저 똥통에 빠지면 안 되고, 자, 요것이 우리는 옥항상제 카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기인인데 나인데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 잘못 하게 되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다. 그럼 다 풀었잖아. 궁금한 거 없죠, 여기까지는? 궁금한 거 없죠? 네. 우리는 우리 선생님은 공부에 정신이 없어 갖고 뭐 지금 우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4번 뒤에는 뭐가 있을까? 오. 어. 우리 다섯 개 카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오픈 카드예요. 오픈 카드. 우리 선생님열심 지가지 딴